네, 안녕하세요. 범프이트조정합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저희가 wsl 버전 2 위에다가 어, 칼리디눅스 가상 환경을 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우즈 터미널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법까지 어, 살펴봤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 칼리디눅스에다가 GU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이제 윈도우즈 사용할 때도 이렇게 GUI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v m a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런 걸해스크로 사용할 때도 이 칼리닉스 GUI 버전을 가상 환경을 불러와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도 우리가 설치했던 칼리디눅스에다가 도구를 설치를 해서 GUI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는 이제 칼리디눅스에서 이러한 GUI 버전을 예,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RDP 같은 경우나 VNC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칼리 WinKX라고 하는 도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칼리 공식 페이지에서도 이 도구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inKX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저희가 설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 g u i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도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 문서에서는 앞에는 WSL 버전 2를 설치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제가 이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들 을 앞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예, 식으로 APT 업데이트를 통해서 패키지 저장소를 업데이트하고요,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톨을 이용해서 칼리윈 그다음에 KX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다 설치가 되시면 이런 화면들을 예, 볼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설치를 했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건데. 어 이런 식으로 sudo 어, apt install kaliwin kx 라고 명령을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어, 부가적인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거의 뭐 예, 리눅스의 모든 어, 이렇게 도구들을 설치할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설치가 돼요. 그만큼 이제 칼리눅스 GUI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리눅스 GUI에서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지금 다 설치가 됐는데 요거 설치하는 동안에 제가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설치가 되면은 kx 라고 명령어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확인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5901 포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션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디스플레이가 알맞지 않게 되는 건데 한번 KX 예, KX로 명령을 한번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하고 KX라고 이렇게 명령어만 입력하시면은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에서 예, 이전에 v m 에서 사용한 거하고 동일하죠 예, 근데 이제 도구들이 현재 보면은 이제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또 보면 이제 세팅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사용을 해 볼까요? 얼마나 똑같은가요? 조금 이제 어, vmware에서 GUI가 원래 설치되어 있던 거 하고 한거 하고는 조금 끊김 현상이 있긴 있어요 이건 이제 vnc 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저는 이제 루트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어, 다시 어, 이렇게 접속을 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칼리눅스 사용하신 분들은 예,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8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 이게 처음에 실행할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었 이게 예, 풀 스크린으로 되다 보니까 컨트롤 탭도 안 먹고 이, 이 안에서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F8을 입력 그 누르시면은 저희가 풀 스크린을 이제 어안 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필요한 것들은 F8을 눌러서 예, 옵션을 여러분들 제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타이거 VNC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예, 접속을 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리니스 GUI까지. 어,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